이번에는 코끼를 한번 해봤어요 <웃음> 그래도 얼굴은 잘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음, 뭘로 얘기를 해볼거냐면요 남을 너무 신경쓰는거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어,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어,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 진짜 심했는데 그 심한 정도가 10이었으면 지금은 한5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 컨트롤하는 책 같은 것도 읽어보고 그랬지만 읽어봤을 때 이제 그런 걸좀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이게 너무 착한 사람이 되었을 한다는 컴플렉스 때문인 것 같아요 착한 여자 컴플렉스? 뭐 약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거절도 못하고 거의 예스 yes, 예스 yes, 이렇게 예스 yes, 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해서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어이 사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뭐 뿌듯하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다 100%를 다 받아주다 보면은 어 이제 더 부탁을 많이 받아들여야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해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는 이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내가 꼭 착한 사람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좀 근데 이제 그거를 100% 발휘하기는 힘들고요 왜냐면 하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발휘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같이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입장을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얘왜 이러죠? 입장을 바꿔놓으면 돼요 어, 어떻게 입장을 바꾸냐면요 어, 누군가 만약에 저한테 부탁을 해요 네, 그거로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어, 내가 이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줄까? 이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부탁을 한다면 어, 내가 이걸 거절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지 힘들겠지 싫어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부탁을 하지만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인 거예요 들어주면 좋은 거지만 뭐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도 충분히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서, 나한테 부탁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 어, 뭐 내가 들어줄 것 같아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서 부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차선책, 차선책도 차선책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면, 거절을 한다면 이라고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내 절친, 진짜 절친이고 가족이 부탁을 하는 거에서 내가 들어줄 의향이 당연히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면 당연히 도와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의 부탁이나 이런 거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친구긴 친구인데 이제 그렇게 가깝진 않은 친구라든지 좀 이렇게 약간의 100%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요 거절 못한다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거나 의견을 못 내놓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다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건데요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는 저잖아요 상대방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생각까지 컨트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걸 말하든 저걸 말하든 판단을 하는 건그 사람인 거고 내가 그 사람의 감정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진짜 심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책에서 읽거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어 제가 뭔가를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은 듣겠죠 그리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단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에 플러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100%는 아직은 그렇게 무조건 제 주장을 잘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 이상, 이 타이밍에서 내가 어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말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말을 해요 지금은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중간 단계가 뭐였냐면 의견을 뭔가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을 아, 꺼내야지 하면서 해요. 근데 되게 얼버무리면서 말해요. 끝을 막 흐리고. 근데 저도 계속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끝머리를 흐트리지 말자 이거거든요. 원래 되게 잘 흐트러, 흐트리게, 그러니까 흐리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고치려고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말하려고. 저 그,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될것 같은데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고치려고 계속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당당하게 정말 생활 속에 진짜 별거 아닌 거긴 한데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은 좀 이제 거의 90% 치유가 됐는데요 식당 가서 반찬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정말 말을 못해서 그냥 만약에 뭐 단무지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조금 모자리는데 더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아이 정도 이걸로 그냥 아껴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시키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켜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 아줌마한테 이거 갖다 달라고 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해야 돼요. 그 분의 일이 그 뭔가 손님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낫지. 혼자서 손님이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냥 뭐 주세요. 아 네. 그냥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뭐 누가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 일도 아니고 어, 그냥 항상 사람이 사는 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누군가는 욕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 반대로 내가 요구를 하고 누군가 들어주기도 하고 뭐네 똑같은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정도로 좀 심각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저는 그 누군가 상대방이 만 하루에 만나는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냥 내가 저는 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그렇게 확대해서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그 사람이 그날 만나는 1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크게 확대해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요구 뭐 자연스러운 부탁, 거절, 응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꼭 내가 다 들어줘야 되고 착해야 되고 내가 남을 아무 막 성가시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필요한 게 있으면 확실히 말을 하고요 할 말이 있으면 확실히 하고요 상대방의 감정까지는 내가 컨트롤하지 말자 상대방의 감정은 내가 진짜 이상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 이상은 매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러면, 자, 오늘도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는데요.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자, 마인드 컨트롤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